안녕하세요. 예쁜 남자 브리트벤입니다. 저 한국으로 왔어요. 아, 한국으로 왔는데 처음 영상으로 티크 아이스크림은 준비했습니다. 우즈벡에서 아이스크림 못 먹는데 한국 가서 꼭 처음으로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. 그런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 고맙습라다 오랜만에 먹어서 대박 맛있어